춘장이 맛있지. 나도 아까 그 양파 먹으면서. 짜장 어. 밥도 먹고. 짜장 짬뽕. 짬뽕. 두 명이요 두 분이세요 짬뽕 짬뽕 다판 아, 일반 짬뽕 면하고 가도 세요 네. 일반 짬뽕 면하고 하을서 관사 있는 자리로 앉으시면 돼요 안 찍고 있었어. 탕은 없데칠맛이 훌륭하네 데 밥이 따로 나오네 면을 빠빼고 같은거네 새우가 되게 맛있다 모든거도 뭐 재료가 아. 신선하지 <웃음> 식물 시켜볼까? 응. 그냥 뭐? 짜장면 아니요 고추 짜장 상한 짜장면 못 먹어 맛만 봐 얼마나 매운지 그냥, 그냥 짜장 맵지 우리 저거 근데 이제 일랑 특이거는 고추 짜장면 뭐. 근데 그지 워낙 맵다고 하니까 응. 이럴 거 있으면은 그냥 짬뽕 하나 시키고 공깃밥을 하나 추가 시킨 다음에 짜장면을 하나 시키는 게 나은 것 같아 이게 어차피 다른 게 없잖아 그렇지? 근데 왜 시키려고 했어? 어? 먹어보려고? 먹어보고 싶어 음. 국물이 좀 이렇게 맑은데 그래도 감칠맛이 근데 그런 조동전품은 먹으면 처음엔 진짜 맛있는데 끝까지 먹으면 약간. 음. 뭐 응. 근데 이거는. 약간 텁텁한 느낌? 그거는 처음은 맛있고 점점점점. 약간 질린 느낌인데 이거는 처음에는 좀. 음. 심한가 했다가 끝까지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면 먹으니까 좀 숙겁잖아. 면 밥은 왜 밥알 자체에 그냥 있으면 지난 그래서 가끔 짬뽕이 시겁게 느낄 때가 있거든. 그래서 밥 시킨 거야. 뭐야? 그러니까 면에 물이 맑, 국물이 맑으니까 면에 딸려오는 게좀 적어. 그러니까. 음먹어봐뭐 확실히 이게 밥 같은 경우는. 나는 짬뽕 면을 시켜서 밥을 추가하는 게난거 같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빨리 나왔는데 생각보다? 또, 막... 어? 또 다른 가게에요. 시켜주 어? 고소한 맛이 나네 춘장이.. 춘장이, 춘장이 맛있지 나도 아까 그 양파 먹으면서 춘장이 맛있더라고 나 원래 자 춘장 안 찍어 먹는데 오늘 메뉴를 먹었더니 같은 집인데. 야 아, 엄청 흠. 커. 이봐, 고기 봐. 왕건이가 있네. <웃음> 엄청 보통은 부족한데. 가는 짬뽕 국물도 응. 많거든. 그러니 이제 이거 하나 야, 김밥 밥, 하나 밥 하나 시켜서 어. 짬뽕밥도 먹고 짜장밥도 짬뽕. 먹고. 저기 짜장밥도 먹고. 응. 애들이는 이건 따로 뭐 하나 안 시켜도요. 밥만 시켜가 여셋 줄어주면. 마시 되게 맛있거나거나숟가하하나그러진 않네 람은요른 사람은 다럼 다른 맛이 있어. 른충람은다고충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나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바 바를 보여줘. 맛있어? 금방 가아야 돼. 응. 괜찮아. 근데 약간 뒤에가 약간 꺾꺾거하다